이 가을무 뭐무 이거 이름이 뭐라 그랬는데 이제 뭐이제 이제 먹어버렸네 이게 이 무는 이파리조차 같이 길게 참아야 돼 이파리 엄청 연하고 좋아요 야 이거 이게 배추김치 보다 영양가가 훨씬 좋죠 이? 무 가운데를 한번 이렇게 싹칼집 만들어 줘야 돼 큰거는 반 이렇게 갈랐어 까꿍 까꿍 여러 번 시치면 이 팔이 떨어지니까 한번 깨끗하게 칼볼만 시치갖고 절거가지고 또 시쳐야지. 쪽파가 하도 비가 오니까 이라고 생겨버렸어. 이래서저 늦게 심은 거. 이거는 느끼시면 팔라 장마 끝나고 심었더니 이렇게 이쁘게 자라네. 쪽 팔아. 이거는 무. 조금 무고, 저 조금 작은데는 갓 <웃음> 여기는 갓이에요 갓이건 상추 지금 옮겨놨는데 시들시들하네. 상추가. 이거는 이건 당기, 당기. 쌈싸먹대먹으라고쌈 당기. 우리 밭 이러고 생겼어요. <웃음> 이거요. 우리 아들이 잠깐 얻어간 사이에 너가 너무 절거질까봐 시쳐버렸어요 예, 깨끗하게 친거예요 근데 야무 이파리가 너무 이렇게 연하고 좋아가지고 내가 맛있어 보여서 샀다니까요 어쩜 이렇게 이파리가 좋을까? 음 이거 익으면 아주 엄청 맛있을 것같아 놔두고 이제 양념 좀 해볼게 김장하대기 먹에 바짝 붙이고 있어 기죽어서 못하겠네 <웃음> 너무 바짝 대니까 내가 이것도 까매 무가 너무 크니까 잘안 잘라져 미나리 미나리 좀 많은 것 같은데 다 내야지 하도다 넣어버려야지 그냥 양파 배도 채썰어서 내어야지 안가르고 이번에는 잡채 사가지고 또 데렸어요 집에서 영상을 찍어가다가 이거 올려놓은게 많아가지고 안찍었어요 요소금, 생강 아유저 너한테 되게 줬네 띄길 이것도 여러가지 들어갔어 또 여기는 여기는 음. 볼락도들어가서볼락 마늘 이거 물가리 밀가리 풀리자자 자, 이거 저기 찹쌀 풀이에요 설탕 대신 올리고 딱넣을거예요 이게 넣으니까 더 맛있더라고 설탕보다 아 속이 너무 많나? 새고춧가루에요 <웃음> 이거 먹어볼까? 맞네. 맞네. 맞았어요, 맞았어. 내가 이게 속을 좀 넣으려고 이렇게 소를 만들었어요. 크꿍. <웃음> 가꿍. 까꿍이야까꿍 이 속을 여기다 좀 넣으려고 내가 속을 많이 했어요 그냥 이파리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한게 더 맛있어 보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마는 거야 물을 물을 속으로 가게 이렇게 딱 해놓고 이걸로 돌도 말아서 이렇게 딱 끼워 여기다가 이렇게 속이 좀 남으니까 속에다 넣 아, 속이정도만딱잘맞췄죠 하나 딱 이렇게 하나 하나딱빼 묶을 거이 자, 고 왜, 들어가 버렸네 속 이거 떨어져 버렸네 다 됐어 됐다 아 맛있겠다 이걸 어떡하지? 조금 남았는데 오에다 올려버려야지 이렇게 이거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익으면 먹으면 맛있어 시금시금 해갖고 이게 가을 가을무청김치예요 이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담았네요 추석에 먹을 거예요 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